이 늘어지 장사래 기대요 어느 날자 오시겠소 울든 사람아. 마주한 저수 날이 이별주의에 비도 못 믿겠어 울든 사람아 아주 가을이 그는 하울에 가슴 중 요